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그린힐 골프 연습장이에요. 여기는 어, 연습장 전장도 350이나 되고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장이거든요. 이거? 이건데 굉장히 연습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네. 아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패스리장은 최대 거리가 한 120m? 110야드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6년대에요5 8라대5 6으로 써있는데 티박스는 두개고요 50미터 조금 넘어 보여요 앞쪽으로 이렇게 벙커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여기도 약간 상태가 메롱이네요 음... 그린이 상당히 수지가 많네 근데 인기가 많은가봐 사람이 계속 음. 들어오고 여기에도 계속 또 막뻥크어 그랬어 그 와중에 되게 잘붙였네어 아주 잘 붙였어요 <웃음> 자 이번 홀은 오르막이고요 그 거리는 110야드 98m 정도 돼요 오르막 경사가 심해서 좌측으로 그라스뻥크처럼 조금 파여져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여기도 경사가 평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도 경사가 엄청 있어요. 그래서 퍼팅도 까다롭고 어프로치도 좀 까다로워요. 근데 퍼팅 연습보다는 여기도 어프로치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가 음... 이거 그다음 이거 그런 거다. 산수 잔디. 어? 잡초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웃음> 잡초. 네. 벙커가 아닌데 내리막 어. <웃음> 이렇게 심한데 원래 갖다 대면 가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토토는 아니냐 아닌가? 여기는 2번 홀은요 어, 내리막 실거리 빙야드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어, 72m 정도 돼요 뒤편에또 다른 올에 또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셔서 짧게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린 앞쪽으로 벙커가 있고 여기는 상당한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한 65에서 70정도 6 0은좀 짧을 것 같고 70정도 보시고 세드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 헤저드가 있기 때문에 헤저드만좀 어 넘겨도 어프로치 트러블샷 연습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특박스가 살짝 저 홀방향으로 이렇게 저 그린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드레스 쓰기가 조금 나쁘다는 거 그리고 쓸데없이 비싸다는 거 <웃음> 코로나가 좀 어머 여기가 9월에 2만 원, 1 8월에 3만 원짜리 파스리장인데 어 남양주에 안 와본 것도 아닌데 저희가 남양주 그래도 파스리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해야죠 진짜로 <목소리> 진짜. 자 4번으로 4 5야러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목소리> 거리는 35에서 한 4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우측에 벙커가 하나 있고요. 여기 그리는 평지로 보이네요. 어, 어. 그래도 잔디가 좀 없어도 잔디 음. 있는 쪽으로 해서 연습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음. 지금 워낙 피크 시간이라 음. 제일 따뜻한 시간이라 사람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막진미가 심하진 않네 응 빨리빨리 다들 하시는 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응.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와보신 분들이라 음. 자우번물은 77야드, 65야드 왜두 개를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음. 어. 근데 6 0 m 정도 돼보이는것 같아요 왼쪽으로 해저드가 있고 여긴 좀 좁아요 샷 실제 거리는 내리면 포함 67m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초보자들이 오기가 좋은 그런 초보자들 연습하는 데가 맞는데 골프장 구조상 음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주의사항 보면 다 이렇게 반대편 플레이어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초보자들이 거리를 딱딱 맞추기가 힘들거든 음. 근데 음 이거는 굉장히 초보자들이 왔을 때좀 어 그쵸? 근데 초보일 때는 솔직히 뭐잘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이 거리를 딱딱 맞춰서 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타고 사고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호라우트면 응. 쳐야 될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로 티박스가 저 바로 밑에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만 커버라도 바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망도 높지가 않아. 높은, 거의 없다는 응. 분이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짧게 쳐야 돼. 공이 음. 빠지더라도. 실거리가 지금 67밖에 안 나오는데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 맞아, 맞아. 초보자들은 상대적으로 긴 채를 잡거든. 만약에 음. 그게 운이 좋아서, 운이 에 나빠서 잘 맞았어. 그러면 이제 엄청 멀리 가는 거야. 내리막이기 때문에. 어. 응. 그럼 이제 바로 타구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는 사람들도 다 주의를 기울여서 다 봐야 되고. 그렇지. 오잘 맞았다. 그림이 상당히 좀 느리긴 한데 음. 막 잔디가 딱 그렇게 돼있는 데는 없네 그래서. 음. 근데 빼고는 어. 아주 안 하는 데는 아니에요 음. 술봉울은 음. 어, 그러니까 나무가 좀 가리긴 하는데 나무 방향으로 이렇게 롯데샷을 하시면 되고요 내리막이고 거리는 한 30정도 되 보여요. 요좀좀쭉 넘거나 여는 집이야? 신기하네. 음, 음. 는이 음. 들어간다. 오! 물 <웃음> 정면에 살짝 오르막이고요. 거리는 여기도 한 45m 정도 되고요. 이 스코어카드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음. 왜냐면 거리가 거의 다안 맞아서. 맞아. 음, 40 정도, 45 정도 이 정도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 앞에 해자든지 해저드 같죠? 해자드가 음. 있는 것 같고 그런 데 바로 오늘 해야 해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콜은 오르막이고요 그대는 음, 정면으로 보이고 우측으로 벙커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어, 거리는 오르막 포항 50m 정도 되어보입니다 으음, 으음, 요